리드 포스피드 제가 이거 스팀에서 7만 7천원짜리를 3천원 주고 샀어요 지금 스팀 아이디가 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세요 지금 9 0할인이니까 이거 뭐지? 머스탱인가? 이거 뒷모습 머스탱 라이트가 아닌데? 테일램프 이거 여러분들 이거 테일램프 그소아타거 아니에요? 머스탱이 아니라 폴스타라고요? 폴스타 헷갈리게요 와 바티키트 뭐야 와 자동차를 보시면은 완전 거의 부친기마냥 바닥으로 눌왔어요 타이어 옆으로 뺀거 보세요 이거 이쪽으로 오른쪽 그리고 운전이 굉장히 쉬워요 자 여기서 부서 으르르으으라 n 드포스피드 같은 경우는 운전 난이도가 굉장히 낮고요. 부스터까지 있고, 그래픽도 굉장히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아케이드성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운전 너무 쉬운데? 아, 더후르랑 비슷한 계열인가? 제가 더후르는안 해봤거든요? 오른쪽? 어, 안 돼, 안 돼, 안어안 돼.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부서지는 효과까지 완벽해. 지금 제 자동차가 살짝 박살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어, 뭐야? 경찰. 어이 안돼 사람 살려 살려줘 그래도 범죄하듯 안돼 오마이갓 이거 g t 인가 캐릭터를 고르세요 오마이갓 oh 캐릭터 여러분들 누구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주인공을 골라주세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바이스시티 주인공 구입 클릭 아역캐로 고르라고요? 아 이미 늦었습니다 빡빡이는 없어요 제가 차를 고르는 거예요 얘가 포드 머스탱 65년식 M3 안타 닛산 1 8 5 오마이갓 최벌의 카바로 오마이갓 슈퍼차저까지 구입 클릭 어 왜왜왜 안돼아 누구도 건드려서안 된다고? 어 알겠어 머스탱 가자 투베클릭잘 골랐구만 아주 그냥 아니 이게 마우스가 안 움직이고 제가 패드를 쓸게요 이제부터 제가 전체 맵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바로 니드포스피드의 세계관 윌리 된지 봐주세요 아 못참지 준비하시고 윌리 스타트 아 아쉽게도 윌리가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잇뻥토맞치기 용량이 그렇게 무겁진 않았거든요 이게 몇 기가였지? 한 30기가 4 0기가했던것 같은데 니드 포스피드는 오락실 가서 그 100원 넣고 하는 게임 알죠? 자동차 조작이 굉장히 쉬워요 출발 제가 오른쪽으로 돌려요 냅두면은 지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요 아아이고 아이 고 그러니까 차량 조작이 굉장히 아케이드성이 강합니다 좀 전까지 운전 쉽다고 했는데 얘는 왜 이렇게 운전이 안 되지? 아 요즘은 오락실 게임이 500원짜리 두개 놓고야 해 된다고요? 아니 뭐 이렇게 비싸어 라떼는 말이죠 100원짜리 해 놓고 그 스노우 뭐지? 그거랑 어? 철권 어? 메탈슬러그 그런 거했는데아 스노우 브라더스 아시는구나? 아 여기 틀딱팬 뭐? 아니 농담이고요 저랑 이제 동년배 분들 많이 계시는군요 미션 클리어 여기까지 나름 재밌어요 주유소! 주유소가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주유소를 박아! 그렇다면 폭발이 유하지 않아요. 아이 사람들 이거 오픈월드 게임입니다. 제 마음대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시민이 한 명도 없다는 거. 온라인 들어가 볼까요? 온라인 개판이라고요? 그건 못 참지. 일단 지금 온라인 넘어갔고요. 여기가 온라인이냐? 천번때 나쁜 사과치라고. 날 받아가지마. 아랍 드립트 아랍 오우 이 소리 앞에 이거 닛산 370이죠? 제가 자동차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350Z인가 370Z인가 외형만 봐서는 저는 구분을 못하겠어요 어, BMW도 5시리즈랑 3시리즈랑 7시리즈랑 구분을 못하겠어 그냥 뭐가 더 큰가 자로 재봐야돼 여기서 우회전 아랍트트 우리팀 1추브라트르라 초반에 휠스피 출발 잘 못해요 왠지 이거 운전하면은 이 도시를 다 부숴버리고 싶어요 이 아름다운 반짝반짝한 어 도시 나쁜 사람같으라고 이런 나쁜 나무 나쁜 견이차 나쁜 시비차 경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레이스가 끝나면 원래 경찰이 따라와요 이거? 그타6 맵이랑 똑같다고요 그타6 해보셨나요? 아 이런 배경 그래픽 g t 6가 나올건데 지금 5살면 호구인가요? 아6곧 나오죠 아, 6가 이제 일주일 뒤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렇죠. 아, 그런 농담이고요. 지금 5 사도 본전은 한 2, 3년 뽑습니다. 근데 2, 3년이면 여러분들 그때 GT5 안 하고 있어요. 설마 연료도 채워야 돼? 이런 디테일. 자, 주유소에 도착을 했고요. 기름 어떻게 넣죠? 아이, 날 화나겠지만. 잠시만요. 아이, 죄송합니다. 안 들어가죠. 그냥 갑시다. 아, 차 수리하는 데라고요? C키 눌러서 1층도 가능하다고요? 오, 1층이다. 근데 화면이 이 차량 내부를 보여주진 않아요. 아, 네, 경찰이다 이런 젠장? 일단 경찰을 떼고 생각할게요. 제가 경찰 떼는게 GT5에서 맨날 하던거라 고인물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면은 다른사람이 운전을 불편하게 하는지 알고있습니다 몸토받치기 쓰야 집에가세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유턴에서 집으로 가시면은 미션클리어 펴을 떼는것을 볼수가있죠 경찰이 나보다 빠른데? 드리프트 오른쪽으로 간척하면서 직수인 됐어 당신들은 날따라올수 없어 내구도 감수에 조심하라고요 내구도? 아제 계기판 옆에 제 체력 아이아 미안합니다 그러게 어? 평소에 나를 쫓지 말았어야지 어? 다 당신이 자초한거야 이게 어? 드립트 드립트 드립트 나이스샷 이것이 바로 그타의 짬밥 그래도 경찰에 총이 없는게 어디요 레이스 아 드디어 한다 레이스 이제 준비하시고 출발하트 처음에 풀악셀 밟지 말고 악셀을 반만 밟아야돼요 이게 머슬카라서 미끄러집니다 이게 근데 지금 개조가 전혀 안된 차량이라서 부스터가 없어요 야이 부쁜사봐아오 마이 갓! 오오 마이 갓!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빨리 가이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라고! 아니 코스가 여기가 아닌가? 여기 맞죠? 아! 체크 포인트 안 찍었다! 안돼! 망한 것 같은데? 체크 포인트! 아 아! 경찰 따라온다! 아! 또 체크 포인트 놓쳤어! 날 반하게 하지마! 잠시만요! 아.. 체크포인트 찍었는데 왜또안 찍힌거야 이런 젠장 잠시만요 탈이트갈게요 아, 아.. 아.. 아.. 아.. 여기 체크포인트 찍어주시고요아 여기 아니잖아 여러분들 제가 밤눈이 어두워요 이 시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가지고 어? 미션 클리어 골든. 그리고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를 수리해볼게요 여기 오면 차를 보탤 수 있다고 했어 오 수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물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침세 테스트 스타트 물에 압박히만 담가 볼게요 진짜 담그십니다 아 안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아이스크림 때려 아이스크림 미션 클리어